진 <목소리> 너무 <목소리> 웃음 같 어떡해 어떡 어떡해 어 <괜찮아.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금은 일요일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지금 뭐하냐 제가 SBS 세상에 이런일이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이어서 아 kbs 찍고 갔어야 되는데 바로 종편으로 가게 됐어 mbn의 엄지회장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도, 단발머리도 너무 질리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붙임머리를 할 거예요. 붙임머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든게 머리색을 좀 바꿔보자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방송 나가면 좀 얼굴 작게 보이고 싶잖아. 그래서 검은색으로 간만에 할 거예요. 원래는, 어, 저를 담당해주시는, 제가 잘, 매일 가던 그 미용실이 있어요. 그 헤어샵이 있는데 신촌에 있는 데인 라이프라고 거기 조희아 원장님이 저를 항상 담당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여기 이 없어가지고 뭐 오늘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할까 합니다. 붙임머리를 엄청 없이 끌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머리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염색을 하려고요. 쿠팡에서 이거 주문해놨어요. 뭐 붙임머리를 어 아침 일찍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염색하고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까만 머리야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이거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음. 간단해요 이두 번째 거에 이거 몽땅 쏟아 부으면 됩니다 풀 블랙 어때요, 여러분? 나 진짜 오랜만에 블랙인데? <웃음> 아니, 나 이거 쿨 블랙으로 염색을 했는데, 어, 나 쿨, 쿨톤인가 봐. 어, 저기 오늘 이따가 퍼스널 컬러도 한번 진단 받으러 갈것 같거든요? 근데, 와. 어, 진짜, 진짜 쿨톤인가봐 요 쿨블랙 이러면서 했는데 잘된것 같아요 이따가 부침머리를 하러 갈 건데 지금 부침머리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제가 한번 경험해서 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 많게 6시간까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커피를 싸갈까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회용 용품 안 쓰고 환경을 생각하자 해서 저도 이제 텀블러를 사용해볼까 하는데 어 친환경 브랜드에서 저한테 텀블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건데요 짜잔 이태리 프란델리 친환경 텀블러예요 저는 세 가지를 받았거든요 이게 350ml짜리도 있고 500ml짜리도 있는데 저는 500ml짜리 세 가지를 받았는데 이건 제가 쓸 화이트 어, 화이트 너무 깔끔하잖아요 화이트고 이거는 엄마가 미리 찡퐁 해놨어 엄마가 쓸 민트 그리고 얘는 베이직이에요 이건 누구 선물 주던가 하려고요 얘는 베이직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제구, 제품만 제공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어, 찾아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어, 보온뿐만 아니라 보냉도 되고요. 24시간 동안 보온 보은, 보냉이 가능하대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 차가운 거넣으면 외부에 결로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외부에 결로 현상도 없고 또 이제 환경 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소재라고 합니다. 어, 마음에 들어 그래 가지고. 근데 되게 고급져요. 이게 겉에서 만져봐도 알는데 되게 고급지고 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서 가져가려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제 저 운동도 많이 다니잖아요. 운동을 매, 매일매일 가니까 갈 때도 여기다 얼음 듬뿍 담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얼음이라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진짜 운동할 때 너무 힘든데 얼음 듬뿍 담아가지고 여, 이걸로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요. 친환경 브랜드라서 되게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과연 진짜 24시간 봄 보내게 될지 한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여기다가 얼음 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보겠습니다. 저 음, 음. 집에서 커피 마실 때 이거 G7 마셔요. 저는 이게 카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를 마십니다. 이걸로. 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 이걸 들고, 이거 들고, 부치벌을 하러 가겠습니다. 음. 지금 그 청담동에 있는 하움이라는 부치벌 센터에 왔어요. 음. 제가 단발이잖아요. 단발이라서 붙임머리라면 풀어야 될것같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선생님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한번. 붙임머리라서 되게 좀 떨리고. <웃음> 아니, 붙임머리 좋은데 난 관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여기 도피 케어 해주시고 나중에 커트도 뭐 진행해주신다면서 한번 해보려고. 요 네. 그러면은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염색을. 어? 아침에 염어요 네, 제가 시간이 안되고 검정색으로. 네, 검정색으로 한 거예요. 어... 원래는 뿌리펌을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검정색 했으면 조금 색깔이 밝아지 수가 있는데 혹시 괜찮은데요? 밝아진다는 게... 어떤? 어... 색깔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검정색을 했면 괜찮은데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 어, 만약에 너무 많이 나는 것같면 제가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네. 검정색을 살짝만 해드리려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색깔은... 이걸로 진행해힘될것 같아요 와, 어, 다행이다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네, 네. 지금... 그 머리가... 네. 지금 칼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커트선이 조금 남아있어서 고객님 머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네 여기 밑에 어, 조금 레이어드 야 돼? 치고 어, 안 쳐야 돼? 레이까지안해도될것 같은데 네. 네 살짝 그 여기만 커트선을 정리해도 괜찮은데 아네네네 네, 네, 네, 네. 너무 분리되어 보러고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네. 이거 뗄을때도 그래서 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치고 마주 너무 관리하기 힘드시거든요? 알아서 잘해주세요 잘 <웃음> 생각보다 머리가 안안데 네. 이렇게 보면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일예요아년 동안 열심히 일요네 제가 붙임머리 떼고 단발하고 응 진짜 거의 1년 동안 열심히 일으것 음. 같아요 제가 인스타 보고 예약을 잡았어요 어... 봤는데 막 이렇게 뿌리 볼륨펌도 해주시고 막 커트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DM 보내가지고 예약을 잡았고 여기는 제가 제돈 주고 습니다 방송이 나간다니까 또 이쁜 보여야지 이거 하신 분대단한하같아난 누가 들면 못할 것 같아 <웃음> 약간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대요. 음.. 꼼꼼하게 될거 아니야. 지금 만에 으면 나중에 늙어서 못 눌을까봐 <웃음> <웃음> 나중에 늙어서 더 열심히 눌려고 네. 못 <웃음> 하고 올까라고 하다가 네, 포스 넣으려 하는데 아무도 하고 오지 말래요 <웃음> 그래, 렌즈도 끼지 말고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것도 아무도 하고 오지 말래요 아, 그래 그냥 가자 <웃음> 근데 오랜만에 뒷면은 진짜 음, 제가 지금 보기에도 좀 낯선 어. 아무리 네. 느낌? 아무리 가루만 여기 맞으시죠? 네네. <웃음>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붙임머리 했을때는 약간 머리가 길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칼단발이라가지고 조금 더 붙이면은 좀 들이 티가 날것 같아요 어 꺼머리에서 좀 어, 나중에 염색을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을 꺼머리가 더확늘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더 티가 덜 나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뿌리펌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머리 길어서 넘겼을때 좀더 자연스럽게 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어그 오랜만에 긴머를 살짝 어색하긴 하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 예뻐지는 느낌이 들어서 음. 예, 아무래도 음, 그이 모기까지 났을 때랑 전체 목까지 온게 아니라 거기 때문에 티가 진짜 엄청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래요? 그리고 아 그래요? 쌤이 추천하신 대로 그 머리색도 블랙으로 하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어, 그... 네, 요 아, 제가 이런 검정색 해야... 관심도,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저,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아, 화장도 네. 못하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되게 인기 아, 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 또 이걸 한번 받아보고 싶다. 네. 정말 내 톤이 뭔지. 네. 나도 그렇게 되면은 제가 갖고 싶은 이미지가 약간 모두 크거든요 그렇게 잘안 보이지만. 아, <웃음> 그래가지고 네. 한번좀 이미지를 변화를 해줬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리고 네. 한 가지 큰일 한게전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이유가. 약간 노랗기 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웜톤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염색을 했어요. 네. 지금 부침벌에 타고 온 거거든요. 아침에 어, 늘 네. 아침에. 근데 네. 염색약, 네. 염색약을 네. 보니까 풀! 네. 블랙을 쓰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야, 나 오늘 포스터콜라 하는데 웜톤 네. <웃음> <웃음> 네. 나오면. 이게 많이들 착각,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많이 착각하시는 게, 노란 피부가 웜톤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쿨톤의 확률이 훨씬 높아 그, 쿨톤의 뭐, 분포가 더 많이 되어있어요. 이게 고가 이런, 저도 인스타나 이런 거검색하다 보면은 약간 매드립이 잘 맞고, 코랄 계열 이 립, 근데 저는 제가 립 바를 때도 핑크나 이런 것보다는 매드나, 오렌지를. 네, 에이, 그렇게 가면서, 어, 나는 웜톤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네. 중요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웃음> 보시면 이렇게 단순히 원풀이 아니라 타입이 엄청 많아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딱 원풀만 쓸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느 위치에도 위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을이랑 겨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두개다쓸수 있는 그런 유트는한 톤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입어주셔도 전혀 흉빠지는 거 없거든요. 음,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계열은 피하셨을 음,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아무래도 노란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음. 색이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빼고 갔을 때. 약간 이런 파란색 계열로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고. 네, 와. 응. 파란색 원피스를 다 했는데. 그리고. 네, 지금 검정색 머리가 훨씬 더 예쁜 음. 거 느껴지시죠? 아, 오늘 이분의 지금 엄청 잘했네요 <웃음> 내가 병풀면. 아주 보라에서는 네. 눈동자에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눈동자와 연결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동자가 어둡고 힘이 있다. 네, 힘이 있어서 이거를 반복시켜줘야 돼요. 이 속성을. 이거 뭐 헤어 염색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색 범위가 좁아요. 음. 그래서 블랙이 베스트, 연바이 아. 베스트. 효과에서 노란 기 있는 브라운 절대 X라고 적어드세요. 자, 음. 이의 특징이 또 뭐냐면 악세사리 안에도 비어 보이지가 않아요. 음. 네, 저는 웜톤이 무조건 피부 색깔만 연관해알았어요 이거 하실 때 빼... 세상 화려한 건다 결국 톤이 가져줘도 되는데, 네, 독보적인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항상 깨끗하고 정갈한 바디를 봐주셔야 돼요. 아, 너무 힘들어. 오늘 일요일인데 너무 바빴어요. 아침 6시 일어나서 염색하고, 붙임머리하고, 그기다퍼스트 컬러 진단까지 너무너무 바쁜 하루였어요. 제가 아침 7시 반에 나가가지고 지금 5시 30분이거든요? 5시 30분? 그러니까 뭐야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거의 10시간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거봐요 아직까지 얼음 녹지 않았어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태리 프란드의 친환경 텀블러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밖에 얼음 방울도 방울도 안 맺히고 아직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있서 음. 앞으로 이거 애정하는 텀블러가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음. 제가 오늘 퍼스컬러진단 받았는데 저는 웜톤인 줄 알았거든 요 제가 왜냐면 제가 피부가 노란 기도 있고 그래서 웜톤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야 나 쿨톤이야 별쿨톤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퍼스컬러 진단을 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어 올리브영을 가게 되더라고 올리브영 가서 그래서 선생님 추천해 주신 색깔 이거 샀어요 로맨의 어, 커런트잼 저는 화장을 원포인트만 주는 게 좋다고 해서 어, 제가 화장을 못해서 립에 포인트를 주려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어, 약 오렌지색 계열 있잖아요. 바, 어, 바, 빨간색 중에서도 오렌지색 계열. 그런 게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전 그런 것보다 약간 요 색. 음? 약간 버건디가 들어간 색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오, 깜짝 놀랐어. 내가 엄청, 내가 쿨톤이라니. <웃음> 그리고 이 붙임머리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커트를 해야 되는데 저, 어, 선생님도 오늘 쉬시는 날인데 나오셔가지고 저 해주신 거기 때문에 커트는 좀 음, 화요일날 가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음. 근데 저 지금까지 아직까지 밥한끼도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럼 영상 오늘은 이렇게 요건즈 이렇게 마무리하고 밥을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쉴 틈이 없었어. 어제부터 나쉴 틈이 전혀 없었어. 아, 좀 쉬어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난 쿨톤이다. 겨울 쿨톤. 그것도 비비드 컬러. 오늘은 붙임머리를 하고 머리를 다듬으러 왔어요 표밍스한테 머리 붙임머리를 요 다들 머리 긴게이쁘 낫대. 나태 그러면 네. 붙임머리는 아, 더 이상 무조 아, 들고 가긴 하거든요 선생님은 예. 어떠세요? 저는 저도 그냥, 그냥 남들이 이쁘다고 하니까 어 이뻐졌네 했네요. 다들 머리 긴게홀낫다고 진짜. 어떡해? 진짜. 나 너무 뿌질것 같아. <웃음> 어떡해. 진짜 이러고 다니고 있다,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꾸 어? 이게 아니라, 나 너무 이쁜 것 같아. 아니, 이게 레이어드 컷하고 안 하고 너무 르네 진짜. 어, 쌤이 레이어드 컷를 추천해주신 거였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만 더 연습을 해서 달고 다니면 너무 이쁠 것 같아. 요